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글머리 기호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글머리 기호가 없을 때는 엔터를 치시나 시프트 엔터를 치시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적으실 때는 점을 실수하시는 분들 많은데 점을 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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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드래그를 하시면 안되고 바깥쪽에 빈 곳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다 보면 바깥쪽이 선택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을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 Shift 키를 누르시고 두 번째 원을 클릭하시면 원두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trl Shift 키를 눌러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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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선택을 해주시고 두께를 조금 굵게 해 주겠습니다. 슬라이드 1번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축키들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엑셀이나 엑세스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프트, 알트, 컨트롤 키의 사용법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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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키로 전체적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삽입, 도형, 꺾인 화살표 연결선을 클릭해주겠습니다. 도형에 빨간 점이 나오는 곳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른 채로 손을 떼지 마시고 아래 사각형의 빨간 점에 갖다댑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손을 떼시면 빨간 점 끼리 연결이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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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로 인쇄해 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냥 기본값이니까 눈으로만 보시고 변경없이 인쇄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을 보니까 약간 왼쪽으로 삐져 나와야 되죠 까만색 화살 선이 그럼 수정할 일이 있을 때는 홈 탭을 누르시고 클릭해서 노란 조절점을 왼쪽으로 땡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다가 수정할 일이 있으면 파일 인쇄 눌렀더라도 홈탭 누르시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